최신 피부 시술과 같은 에스테틱 요소가 더해진 독일의 고효능 코스페시티컬 네, 스킨케어 브랜드예요. 저희가 주요 제품들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, 클렌저 같은 경우는 되게 부드럽고 순해가지고 메이크업 잔여물과 노폐물 제거를 아. 도와주고 있고요. 이 엔젠 클렌저 같은 경우는 좀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각질 제거제 기능이 같이 들어간 투인원 음, 네. 기능성 제품이에요. 이 밸런싱 토너 같은 경우는 알칼리성 수돗물로 변화할 수 있는 피부의 pH 변화를 같이 아, 네. 조절해줘서 밸런싱 토너라고 불리고 있어요. 어, 네. 지금 하이드레이팅 컨디션너 헤어마스크예요. 이 뒤쪽에는 방금 아, 말씀드린 세럼들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어렇게이 가 담겨 있었는데 오는 길에 보니까 이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다 샜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버리고 이렇게 병만 챙겨왔고요. 그리고 아까 봤던 크림, 토너, 클렌저 두 개. 이거 딱 샘플 용량이라서. 어디 갈때 챙겨 가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뭐 리뷰하고 받은 제품 교환권이 있어 가지고 오는 길에 갤러리아 엑시니힐로 가 가지고 미스트를 사 왔어요. 원래 향수를 사고 싶은데 그 교환권이 20만 원짜리였거든요. 근데 20만 원이 넘는 제품은 그걸로 바꿀 수가 없대요. 내가 차액을 내도 안 된대요. 뭐 향수 샘플 다섯 개 들어 있는 거 이런 것도 있긴 했는데 바디 미스트가 향이 좋길래 이걸로 받았어요. 의자가 여자야왜 부를 때안 오고 이렇게 갑자기 심장이 어떻게 이렇게 콩닥콩닥 뛰요엑스니로 향이 다 너무 어른의 향기 그래서 제가 뿌리기엔 좀투머치한것 같더라고요 엑스니로 패시네이트 퍼퓸드 미스트예요 아까 매장에서 맡아봤을때는 좀 상쾌한 향이었거든요 어 이것도 알코올새가 나네 어 아까 맡았을때는 이런 향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아 어... 종이에 뿌려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이제 난다 좀 달달하고 시원한 향이에요 우유에다가 바닐라랑 체리를 섞은 느낌? 아까 향을 너무 많이 맡아가지고 코가 어떻게 됐나? 여자 어디 가니? 여자 안녕해. 안녕하세요. 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안돼 어우 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야 어디 갈 건데 아니 어디 갈 거냐고 밥, 밥 먹었어?